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3번째 103rd love letter 만드니의 사랑 만드니의 사랑 The heavens keep telling the wonders of God The heavens keep telling the wonders of God 10편 영어로 3이죠 예. 19편 1절 예. 어, 오늘은 간만에 제가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봄이 오면 제 카페에서 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얼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 아니지만 좀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오늘 1편 19편 다윗이 쓴시편인데요 어, 창조의 주인 조물주에 어떤 능력과 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유명한 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어, 일단 제가 하루에 하나씩 외우는 그 영어성경 구절의 19편 1절 The heavens keep telling the wonders of God 오늘 제목 And the skies declare what he has done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 외우는 영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 구절이 참제 마음에 깊은 터치가 있었어요. 뭐그 이유는 어 요즘 코로나도 장기화되지만 개인적인 뭐 저희 측근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저의 어떤 문제들이 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저에게 좀 소중하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날 주어진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이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 이 말씀을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이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wonders, 놀라움, 기적들에 대해서 예. 창조되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하늘을. 어, 저는 하늘을 보는 거 하늘을 사진 찍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많이 좋아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도 하늘을 보기 위해서 제가 먼, 온전해서 멀리까지 또 예, 갔다가 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늘은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예, 그광활하고잘 보면 날마다 하늘의 빛깔도 틀린 것 같고요. 구름의 모양도 틀린 것 같고요. 조물주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정말 최고의 예술가가 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술가가 되셔서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막그 하늘을 보고 그 광활함에 또 조물주를 믿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 그분을 생각하게 될때 그런 리액션을 할때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2절에 보면 19편 2절에 Each day informs the following day Each night announces to the next 3절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They don't speak a word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피크가 입을 열어 소리내는 건데 그 그러니까 소리, 그러니까 말 한마디 뻥끗, 입을 뻥끗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And there is never the sound of a voice 예, 목소리도 never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절에 보면 yet their message reaches all the earth and it travels around the world. 예, 그러나 그 메시지는 모든 정말 땅끝에 다다르고 음, around the world, 예, across the world라고도 하죠. 예, 전 세계에 걸쳐서 그 메시지가 예, 이렇게 다 흘러간다는 거죠. 예, 이동된다는 거죠. Travels가 멋지죠? 그더 메시지 번역본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건이 여러분 어아 밑에 제가 역시 카피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그 오늘 제목이 만드니의 사랑인데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 창조한다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창조 경제란 말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 경제, 수익을 창조하기가, 없는 데서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사실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어, 창작 활동. 저도 예체능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뮤지션들이나 작곡가들이나 이 창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가 최근은 아니고 관참된 것 같은데 어떤 기사 중에서 오늘 래퍼가 어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뭐 이거가 뭐 창조 활동을 어, 굉장히 촉진시킨다 이런 좀 희한한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니까 맨 정신으로 창작이 얼마나 안 되면 이런 일반인들이 들을때 무슨 개소리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공공연이또 한 래퍼 있다고 그래요. 되게 만용이죠 만용.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대마초가 뭐 합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담배도 몸에 안 좋은데 뭐 대마초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에 예. 맨 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마약 같은 거는 한번 잘못 손대면은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어 혹시 이거를 듣는 분들 중에서 마약에 유혹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용기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안좋은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뜬간 뭐 담배나 대마를 입에 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해야 겠지만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에 어 특히 우리 학생분들 조심하세요 예. 음... 공부에서도 이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어느 교수님의 박사학이 설명 설명이 있는데 굉장히 어, 맞는 얘기 같아요. 박사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그 분야가 넓은 분야를 박학다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딱 분야. 뭐 고고학이면 고고학. 뭐 영어 뭐뭐 뭐 품사론이면 품사론. 이렇게 그한 분야에서 이미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론들을 대부분 다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론을 연장선상에서 하나를 조금, 그러니까 뭐 탑을 위해 벽돌을 하나 쌓듯이 딱 쌓으면 이제 쌓을 수도 있다면 어, 그,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오래 전에 들었는데, 이제, 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저도 영어 스피킹, 영어 말하기에 대한 책을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어, 두 권을 썼는데, 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특히 첫 번째 쓴 책은 저보다 실력 있는 많은 뭐 영어 스피킹 쪽 교수님들 또 제가 이제 선별한 기준은 어 학문적으로도 좀 앞서갔지만 진짜 스피킹을 할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예 생활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의 그런 걸또골라내 가지고 뭐 하여튼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욕안 먹을 정도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만의 그런 노하우를 해서 이렇게 할래니까 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색을 썼던 경험이에요. 예. 어, 창조가 참 힘듭니다. 예. 아이들, 음, 인간이 창조란 표현이 웃기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존재는 어, 이제 정상적인 부부가 어, 아이를 이제, 예, 아이를 이제 결혼, 하고 아이를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조카들 저희 이제 형이나 여동생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조카들을 보면 조카 다섯 명인데 가장 놀랍습니다. 예. 형이나 여동생은 늘 저하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익숙하죠. 나이가 들어도 그냥 예, 아이고 좀 늙었구나 뭐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은 어. 제가 함께 자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예. 조그맣던 녀석이 막 대학원생이 된, 첫째는 대학원생도 되고, 또 여동생의 꼬맹이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러고, 그래서 만나, 오래간만에 만나보면 말도 막잘 못하던 녀석이 막 유창하게 저한테 안겨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냥 놀라워요. 경이로워요. 예. 나이를 먹음수록 알죠. 옆에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고 지켜보면 알죠. 야, 이게 애를,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예,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다는 거를 그냥 알수 있죠.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음에도 좀 경이롭습니다. 이런 생명의 탄생이,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하늘을 만든 정말 한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넓은 하늘을 만든 조물주가 계시다면 그분의 능력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의아하게 궁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예, 음, 네.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해. 여러분 해. 해도 참 신기하죠. 예. 어, 그런데 오늘 그 10편, 19편 1절에 보면, 1, 2, 3, 4절에 보면, 이 해, 해가, 낮과 밤이, 이 광활한 하늘이 그 창조주 조물주의 영광과 놀라움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keep telling,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그 they don't speak a word. 예, 사실은 소리나는 말은 없음에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또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은이 정말 피조된 세계를 볼때 사실은 인간은 아 이거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없다는 거를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 조물주는 없어 창조주는 없어 뻥이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래서 그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 거라고 아무도 핑계를 들수 없을 거라는 참 공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또 일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어, 오늘 오전에 오랜간만에 어, 해보았어요. 어,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했듯이 답답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뭐 가까운 뭐 옥상에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자연 가까이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한번 가셔서 예어이 하늘이 말해주는 조물주의 능력, 경이로움, 영광스러움. 예. The heavens keep telling the wonders of God. The skies declare what He has done. 제가 외웠어요. 예. <웃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분이 하신 일을 예. 선언하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하늘을 한번 잘 응시하시면서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겨좀 많이 해주세요. 땡큐.